안녕하세요 임재와 동행입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감기 때문에 힘들었죠 그 가운데서도 또 오늘의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죠 오늘은 4월 7일 금요일이에요 어제 오늘 몸이 좀 깔아앉아서 녹음을 안 할까 했는데 우선은 용기 있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최근 3개월간 제가 선포했던 것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몇몇 선포했던 내용들은 늦어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강하게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들은 다 현실에서 이루어져 버렸어요 저도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다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울었죠 저는 끝까지 집사로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집사로 남아 있고 여러분들 특히 집사님인 분들한테 많이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삶에도 항상 기적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적이라는 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보여주시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더 관심이 더 많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보고 싶어 하면서도 그럼 그냥 그 교회 안에서만 그냥 잠깐 발만 담그는 식의 그런 믿음으로 그냥 살길 바라는 분들도 좀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경험하기론 하나님은 저희 자녀들한테 관심이 많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길 바라거든요 어쨌든 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웃음>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있고 여러분들도 말씀이 현실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현실에서 일어난 일 후에 또 이제 그 주의 시편을 낭독하면 어,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들이, 그 말씀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가 선포를 할게요. 여호와여 주님의 크신 힘 때문에 왕이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승리 때문에 그가 매우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가 요청한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으며 그의 머리에 순금으로 만든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그가 목숨을 건져달라고 하자 주님은 그를 살려주셨고 오래오래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덕분에 그가 수많은 승리를 얻었으며 커다란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찬란한 위엄을 더해주셨습니다. 정말로 주님은 한없는 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큰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왕이 참으로 여호와를 굳게 의지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시니 그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모든 원수와 맞서 싸우시고 오른손으로 주님의 적들을 덮치소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때에 불구덩이에 타는 장작처럼 그들을 태우소서, 여호와께서 분노의 불길로 그들을 삼켜버리시며 주님의 불길로 그들을 태우소서, 이 땅에서 그들의 씨를 말리시고 이 세상에서 그들의 후손을 끊어버리소서, 그들이 주님께 맞서 음모를 꾸미고 악한 생각을 계획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얼굴을 향해 화를 거누실 때에 그들이 허겁지겁 도망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님의 힘을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구원해 주시지 않고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너무 멀리 계셔서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십니까?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온종일 불러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내가 밤에도 소리 높여 외쳐보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니 주께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자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주님을 굳게 믿었던 그들을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나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깔보고 머리를 흔들며 빈정댑니다. 여와를 호 의지하니 그가 구원해 줄 거야. 도와달라고 부탁해 보지. 그가 너를 사랑하시니 아마 너를 구출해 줄 거야. 주님은 내 어머니를 통해 나를 낳게 하셨을 때부터 내가 젖먹는 어린아기였을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태어나던 날부터 나는 주님의 것이었으며 주님은 내 어머니가 나를 낳으신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내게서 멀리 떠나지 마소서.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많은 황소들이 나를 애워쌉니다. 바산의 힘센 들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먹이를 찢으며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달려듭니다. 쏟아진 물처럼 맥이 다 빠졌으며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이 촛물이 되어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내 힘이 다 말라버려. 깨어진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으며 내 혓바닥은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죽음의 땅에 두셨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습니다. 악한 자들이 무리를 지어 나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이 내 손과 다리를 마구 찔렀습니다. 뼈마디가 드러나 셀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따갑게 쳐다보며 빈정됩니다. 그들이 둘러서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여와여 제발 멀리 떠나가지 마소서 여와여 제발 멀리 떠나가지 마소서 오 나의 힘이여 어서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칼에 맞아 죽지 않게 나를 구해주시고 사나운 개들의 입으로부터 내 목숨을 건져주소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출해주시고 들소의 뿔에 받쳐 죽지 않게 나를 보호해주소서 내가 나의 형제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리겠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백성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여 주님을 높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후손들이여 주님께 경배하십시오. 그는 고통당하는 사람의 괴로움을 지나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부르짖음에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나는 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약속드린 것을 지킬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엎드려 예배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유한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예배 드릴 것이며 멸망의 땅에 누워있는 자들도 주님께 엎드려 절할 것이며 죽음에 이른 자들도 그리할 것입니다. 모든 후손이 주님을 섬길 것이며 모든 후손이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게 될 것입니다. 시0편 22편의 중간에 그 말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후반절로 갈수록 전 세계인들을 향한 어떤 예언적인 선포가 되어 있네요. 제가 성경 읽어도 잘울진 않은데 시편은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웃음> 읽다가 한 10번은 수도하고 다시 녹음하고 한것 같습니다. 어이 22장 후반절 말씀은 써놓고 읽고 또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 붙잡고 제가 전도할 때 이제 이슬람 제이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이 동네로 이사 왔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뭐, 온통 이슬람 사람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 어 이슬람 성지에 들어와 있는구나. 지금 한국이 굉장히 여러 국가들,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한국 크리스찬들이 정신만 차리면 우리 지금 한국 안에서 굉장히 많은 나라에 지금 선교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저의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을 향한 그 마음과 계획을 좀 깨닫는 그런 저의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 그분들을 향해서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도를 오랫동안 해보고 나서 경험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서 있던 누워 있던 쓰러져 있던 주저앉아 있던 어, 전도의 그 선포하는 입을 굉장히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한게 뭔가요 전도 잖아요 복음 전파 예수님을 전한 거잖아요 거기에 목숨을 걸었죠 한국은 복음 전파 선교 이런 걸로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죠 그런데 그 축복이 우리 안에만 머무르기를 하나님 바라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어. 믿음으로 더욱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